그야말로 악천우라고할수 있는데요. 지금 제주도와 전남 해안 지역에 가장 강한 바람이 관측되고 있습니다. 특히 1시간 전에는 제주도 고산리에 초속 27m의 소형 태풍급 돌풍이 기록됐습니다. 이 정도면 목조 가옥이 무너지고 또 성인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정도의 위력입니다. 오늘 해안과 산간에는 초속 20m에서 25m, 서울 등 내륙에서도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요.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6m의 거센 물결이 일겠습니다. 오늘 대부분의 항공편과 배편 운항이 차질을 비고있습니다